네, 반갑습니다. 각도이 님들. 어 4에서 4 고3 4월 모의고사 4에서 9번 지문어 가와 나로 두 가지 지문이 나타나 있죠. 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했죠? 먼저 가를 읽고 선택지로 풀수 있는 것들을 다 풀고 난 뒤에 그다음에 어 나머지 나도 같이 읽고 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 그러면 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덕적 규범을 구체적 현실에 적용하여 실천할 때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보편성 그리고 특수성이 두 가지가 어, 글의 주 흐름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이 되겠죠. 자 유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상도와 권도로 어, 설명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보편성은 뭐겠습니까? 보편성은 상도겠고, 특수성은 권도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상도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원칙론으로서 어,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보편적 규범. 이렇게, 어, 개념이 제시되어 있고, 권도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상황론으로서 그 상황에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개별적 규범이다 라고 정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 글에서 어, 첫 번째 문단은 사실 앞부분에 영양가 있는 내용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 보편성과 특수성 그리고 상도, 권도에 대한 개념적 어, 설명이 나와 있겠, 있었기 때문에 이글 전체적으로 어, 상도와 권도에 대한 내용이겠죠. 도는 인간 존재의 형이상학적 원리와 인간이 생활 속에 따라야 할 행위 규범을 동시에 담는 개념이다 해서 도의 개념이 나타나 있고 어, 상도는 도를 인간의 도덕적 원리로 연결한 어, 인의예와 같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도덕규범이다 해서 상도는 인의예와 같은 보편적인 도덕규범 상도를 근거로 상황 변화에 알맞게 대응할 때 도가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는데 이때 권도가 필요할 수 있다 해서 어, 도가 올바르게 구현되기 위해선 상황의, 상황 변화에 맞아야 된다 해서 그게 권도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맹자는 권도를 일종의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해법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딜레마 상황에서의 해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적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맹자는 남녀간의 주고받기를 직접 하지 않음을 예의고 형제의 부인이 물에 빠지면 손으로 구하는 것을 권이다 라고 하였다 했으니까는 어, 어떻게 보면 펜스로이죠 남녀간에 손을 잡지 않는 상도의 형제 부인을 손으로 구하는 것은 곤도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곤도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득이 한 번만 사용하는 것. 그렇죠. 형제 부인을 계속 손으로 어, 잡아서는 안 되겠죠. 높은 경지의 상황 판단력을 요구한다. 그래서 상황 판단력이 요구된다. 상황이 위급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모든 방안 중 스스로 선택한 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될 때만 권도가 합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서 어 보통 그 뭐지 물에 빠진 사람 구했을 때그 인공호흡 하잖아 인공호흡을 그냥 물에 안 빠진 아주 멀쩡한 사람에게 하면은 범죄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때만 어 인공호흡을 어, 실시하는 것이 정, 그 합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권도의 합당성은 실행의 동기와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할수 있는 것이다 해서 기준을 줬습니다. 실행의 동기 그리고 사건의 결과 위의 맹자의 말에서는 권도에 해당하는 규범이 상도인 예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 권도가 상도에 반하거나 예가 아니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맹자의 관점에서 상도와 권도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달라도 결국 모두 도이다. 권도는 도를 굽힌 것이 아니라 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의 방법의 차일 뿐이다. 자 위의 상황에서 남녀간의 손을 잡는 행위 자체는 상도에 맞지 않지만 그 행위는 결국 생명을 구하여 도를 실천하는 올바른 결정이다. 그러니까 상위의 도에 부합하는 거겠지. 어, 맹자는 현실 상황에 맞는 행위로서 권도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상도를 권도의 기반으로 보며 매우 중시하였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간이 자신의 본질인 상도를 따르면 옳코그램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맹자는 상도의 토대 위에 권도를 활용한다 자 이거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이 되어 있어야 무슨 활용을 하는 거지 뭐그 그게 있어 그 김기훈? 김기훈이었나? 우리 때그 유명한 그 영어 인간 강사가 있었는데 첫 번째라 끝문장 보고 영어 문제를 풀수 있다, 추론 문제를 풀수 있다, 뭐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를 풀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제시한 게 천일문이야, 천일문, 천일문 아주 기본을 다지는 거였거든. 그러고 나서 기본이 되고 나서에 활용이 가능한 거지. 그뭐 텍도 아닌. 첫 문장, 끝 문장을 꼭풀수 있다. 이런 기술적 요소에 집착하는 인간 강사들은 여러분이 좀 피하셔야 됩니다. 어, 국어도 기본은 여러분의 어휘력입니다. 어휘력. 그래서 단어를 외워야 돼.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 대종이 형처럼, 대종이 형처럼, 어, 일단 어휘력 책을 내는 강사의 말을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자, 어쨌든, 어, 이렇게 가를 다 읽었습니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을 때 가는 특정한 철학적 개념이 형성된 과정 과정에 대한 얘기였습니까? 과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다. 자, 특정한 철학적 개념의 역사적 한계 역사적 한계를 다루고 있었던 것도 아니죠. 자, 특정한 철학적 개념을 반박하는 주장 반박하는 주장도 없었습니다. 어, 특정한 철학 철적 개념에 대한 사상과 의견해 맹자는 무엇이라 했다 했기 때문에 이게 맞을 수 있겠죠 특정한 철학적 개념이 역사적 현실에 적용된 사례 역사적 현실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왜냐하면 그냥 꼴랑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구해준다는 그 예시를 든 거지 이게 역사적 현실에 적용된 게 아니란 말이야 역사적 현실에 적용된 거라면 은 건도와 상도를 갖다가 국가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했냐 뭐 조선시대에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됐냐 풍습에 어떻게 적용 됐냐 이런 것들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지금 가와 나를 둘다 읽고 나서 그때부터 문제를 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뭉뚱그려서 보, 보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푼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가를 읽고 어, 제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착착착 제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그리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여러분이 실력으로 풀수 있는 거라고. 어쨌든 4번은 4번입니다. 그럼 나는, 어, 이제 앞에 1, 2, 3번 이 부분이 가가 다 틀렸으니까 나는 읽을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럼 얼마나 문제 빨리 풉니까? 자, 그 다음 5번.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맹자는 돌을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 돌을 굽히는 것이 권도로 보았습니까? 돌을 굽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돌을 굽히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 나와 있었어? 자, 여기 보면, 권도는 돌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어, 이거는 뭐 기억력의 싸움이지. 근데, 뭐,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 맹자는 맹자는 여기에 나왔잖아요. 여기에 나왔으니까 어, 여기 마지막 문단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자 유학에서는 도를 형이상학적 원리와 행위규범을 동시 담는 개념이다. 그래서 도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여기 나와있었죠. 이 문단 첫 번째 문장 도는 인간 존재의 형이상학적 원리와 인간이 생활 속에 따라야 하는 행위규범을 동시 담는 개념이다. 라고 나와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유학에서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도덕규범으로 인의 예와 같은 것이 있다고 보았다 여기 인의 네, 예 있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어, 맹자는 인간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상도를 따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도를 따를 필요가 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기 위해서 여기 상도를 따르면 옳고 그름이 분명해진다 라는 것이 나타나있죠 그리고 5번 맹자는 상도와 건도와 상하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속성이 있다. 그래서 어 대처하는 방법, 방법은 을방법 달라도 결국 모두 도이다. 그러면 모두 도라는 게 공통된 속성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1번이겠죠.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어, 6번 6번 봅시다. 가의 맹자와 보기에 칸트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을 때 칸트는 언제나 지켜져야 할 부, 부편적이고 객관적인 실천기준으로서의 도덕규범을 제시했다 가령 칸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 한다 라는 도덕규범이 양심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이고 부편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선의 거짓말도 옳지 않은데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는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 칸트는 아주 원칙주의자죠 그러면 가해 맹자와 칸트에 대해서 어, 비교, 공통점 차이점에 대한 문제겠죠. 맹자는 칸트와 달리 도덕교범을 통해 어떤 행위를 판단할 때 결과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어, 여기 보면 권두의 합당성은 실행의 동기와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했으니까 어, 여기 결과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틀렸죠. 칸트는 맹자와 달리 어, 상황에 따라 어떤 도덕 규범을 지켜야 할지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봤으니까 이거는 앞뒤가 바뀌었죠. 맹자가 어, 상황에 따, 따라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여기 어, 이렇게 상황 판단력을 요한다라고 나타났으니까 이거 반대로 돼야겠죠. 자 그리고 3번 칸트는 맹자와 달리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도 보편적인 도덕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맹자는 상황에 따라 적합한, 어, 합당한 어, 도를 실천해야 된다, 권도를 실천해야 된다 했지만은 칸트는 언제나 지켜줘야 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실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는 어, 이게 맞는 말이겠죠. 어떤 특성 상황에서도 보편적인 도덕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게 아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실천기준이라면 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자시, 자기 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답답한 소리지 그래서 답은 3번이겠습니다 맹자와 칸트는 모두 보편적인 규범 도덕규범보다 이게 틀렸죠 뭐더볼 필요도 없죠 현실 상황에 맞는 행위가 중요하다 칸트는 사회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안 예뻐도 예쁘다 해주고 말안 들어도 말잘 듣는다 해주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그 사회생활을 하지 맞아 아니야 우리 부장님 개그가 재미가 없어도 부장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맹자와 칸트는 모두 생활 속에서 도둑규범을 어김으로써 결과적으로 도본질적인 가치를 얻게 된다 칸트는 해당사항이 없죠 칸트는 꽉 막힌 사람이야 답은 3번이겠죠 자 호환국의 주장 우리가 읽은 부분에 호환국의 주장이 없죠 그럼 넘어가야겠지 자 그럼 가를 바탕으로 긴 이은에 대해 보인 반응 이것도 풀기 힘들겠죠 9번 9번의 a 대응하다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함 맞죠 대응하다 그 다음에 해내기 어렵거나 곤란한 일 어, 해법 푸는 방법 맞죠 어그 다음에 c c는 뒤에 있네. 그럼 이제 나를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자호란 당시 청이 조선에 제시한 강화 조건은 조선이 고수해왔던 명에 대한 의리, 대명의리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대명의리의 부정. 이에 척화론자들은 대명의리를 지켜야 하므로 청과의 바치는 불가능하다. 그럼 척, 척화론자들의 입장이 나타났고 당대인들은 조선과 명을 군신이자 부자의 의리가 있는 관계로 보았고 특히 임진왜란 때 명의 지원을 받은 후 대명의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 규범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면 대명의리가 보편적 규범이야 척하론자들은 불의를 보존, 불의로 보존된 나라는 없는 이만 못하다 고까지 하면서 석하론을 고소하였다. 이때 이들이 우려한 것은 명의 문책이라기보다 대명의리라는 보편적 규범의 포기에 따른 도덕윤리의 붕괴. 이거였다고 할수 있다. 석하론은 실리의 문제를 초월하는 의리의 차원에서 당시뿐 아니라 후대에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근데, 최명길 등의 주화론자들은, 그럼 최명길 포함한 주화론자들은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 어, 청의 강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주장했죠 어, 최민글도 대명의리가 정론임을 인정했어 어, 이 부분 중요하겠죠 주화론자라고 하면 은 대명의리가 어, 정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어, 설득력이 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정론임은 인정은 했대 강화가 성립된 후에도 대명의리를 계속 강조했다 그럼에도 그는 여러 논리를 들어 청과의 화친이 합당한 판단임을 주장했다 나라의 존망을 헤아리지 않는 의리를 비판했다. 중국 후진의 고조는 제위에 오를 때 이민족 거란이 세운 요나라의 힘을 빌리며 신하가 되기를 자처했다. 그런데 다음 황제 때 신하 경영광이 요의 신하라고 칭하는 것을 그만두자 강경론을 주도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요가 침입해 후진은 멸망하였다. 이드의 유학자 호왕국은자 우리 호왕국의 주장이라고 했으니까 호왕국의 입장 나왔죠. 천하인심이 오랑캐에게 굽힌 것을 불평하고 있었으니 한번 후여, 후련히 설욕하고자 한 심정은 이해할 만하지만 정치적 대처 면에서 나라를 망하게 한 자는 속죄될 수 없다고 경영강을 비판했다. 그럼 이거 뭐야? 한번 막 죽더라도 한번 싸우보자 이렇게 했지만은 망하면 속죄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 풀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한다면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자. 어 이민족이 세운 나라의 힘에 의존함으로써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 이건 아니죠 지금 어, 호왕국이 비판한 거는 서륙이야 서력 서륙. 오랑캐에게 굽힌 것에 대한 서륙을 하는 게 나라를 망하게 한다면 비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존한다 이거는 조금 부족합니다 가장 적절한 거니까 자존심 없이 신화를 자처한다 이건 살아남기 위해서 한 거잖아 침입에 대해 서류 갈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서 이걸 비판한게 아니잖아 경영광을 비판한 거는 나라의 현실적 고려 없이 적대함으로써 이거죠 그래서 어, 답은 5번이겠죠 7번에 5번 국력을 갖추지 못했다 국력을 갖추지 못했는데 국력을 갖 갖추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한게 아니고 어, 고려 없이 적대를 함으로써 망하게 된 거잖아. 맞죠? 그래서 7번에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리고 어, 최민결은 이호황국의 주장을 인용하며 신하가 나라를 망해야 하면 그 일이 마르다 해도 죄를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최민결은 조선이 명으로부터 중국내 토지를 받은 직접적인 신하가 아니라 해외에서 조건을 바치는 신하일 뿐이기 때문에 명을 위해 멸망을 멸망까지 당할 의의는 없으며 조선 임금은 백성과 사직을 보전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춘추에 따르면 신화는 먼저 자기 자신의 임금을 위해 함으로조선 신화가 명을 위해 조선을 망하게 하면 안되는 것이 마땅한 의리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음 보면 나의 기역 니은 기역, 기역이 일단 9번부터 풀자고 시가 고수입니다 고수 조선이 고수해왔던 명. 계속 지켜왔던 거죠. 그래서 차지한 물건이나 형세를 굳게 지킴.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그리고 문책. 문책은 혼내는 겁니다. 혼내는 거.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스스로 깊이 내붙치고 자신을 책망 하는 것은 자책이죠. 자책.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렸죠. 스스로 깊이 내붙치고 그래서 9번은 답이 4번이죠. 자, 5번. 5번은 속재. 지은재를 물건이나 다른 공로 따위로 비교 없음. 이거 맞죠? 아, 속재 양 모티프.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이제 기억. 기억을 찾아야 되는데, 기억은 척하론자. 기억은 척하론자입니다. 이은은 주화론자 겠지 음, 주화론자 자, 기획이 불이한 방법으로 나라를 보존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도덕규범에 있어 상황론 보다 원칙론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수 있죠 왜냐하면 어그 보편적 규범이라 했잖아 대명의리가 근데 그것을 어. 그것은 원칙론이지 보편적 규범이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고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게 척하론적 입장이잖아 자 기획이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긴 대명을리는 당내인에게 일반 적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 보편적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죠 어디 나와 있었어 여기 어, 보편적 규범으로 인식되었다라고 나와 있었잖아 자 니은 춘추의 내용을 언급하며 신하가 지켜야 할 의리를 논한 것은 실행 동기를 따지지 않고 도덕 규범을 현실에 적용한 논의 자 이거는 반대로 돼야 되지 실행 동기는 뭐야 나라를 살린다는 거야 주하론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따지지 않고 도덕규범을 현실에 적용한 것은 척하론자들이지 왜냐하면 어 나라를 살리는 게 중요한데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그냥 뭐야 도덕규범이니까 지킨다는 거야 그러면 척하론자들의 입장이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4번 니은이 대명의이가정론임을 인정하면서도 인정했었죠. 최명길 여기 정론임을 인정하였다라고 나와있고 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과합치 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 것은 상도의 토대 위에 권도를 활용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권도는 그 상황에 적합한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거니까 지금 주아문제 입장에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잠깐 국히자 이거죠. 니은이 나라의 보존을 위해 청과 강화 조건을 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 방법이 유일하게 유일하다고 판단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권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은 기획은 어, 완전히 꽉 막힌 원칙주의자 니은은 어, 상황에 상황에 어, 맞게 움직이는 기회주의자라고볼수 있겠고 어, 좋게 말하면 은 기획은 의리파 니은은 뭐뭐 어, 뭐 유연한 사람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어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고 어맨 처음에 여기 앞부분에서 어 보편성이 상도이고 특수성이 권도이다 라는 것을 이어서 그리고 가를 먼저 읽고 쭉푼 다음에 나를 읽어서 풀었다면 굉장히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 이상입니다